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전부터 동네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명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역사적 사건 등의 기반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은 갓관, 큰산악, 매산이라는 이름으로 각모습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각 지역의 생활환경 특색을 담은 지역명도 있는데요. 예전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인 나루터로 이용되었던 장소들은 그 특색을 따 광나루, 마푸나루라는 지역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효자가 살았던 곳 효자동, 사슴과 결혼한 처녀의 눈물이 흐르는 마을 녹천마을 이렇듯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지역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구에 속한 동네들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유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옛 일신동은 마을 안에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신동 주민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이 있는 먼 동네까지가 물을 길러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모습이 마치 항해 중인 배와 같다고 하여 항동, 항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마을 안에 우물을 파게 되면 배 밑창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아 배가 파손되어 마을이 망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안에 우물을 파지 못했다는 전설 또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 해방 이후 나릴, 새신이라는 뜻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 동네라는 지역명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일신동으로 불러져 오고 있습니다. 군사기지와 민감한 존재했던 황량한 모습에서 벗어나 미래에는 새롭게 탈바꿈된 동네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희망에서 비롯된 명칭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일신동이었습니다. 열개의 우물이 있는 동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십정동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시설이 없었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물을 얻기 위해 인공적으로 흙을 파내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몇날몇달 동안 흙을 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십정동은 큰 대동우물이 10개나 있는 마을이었고 심지어는 다른 마을에서도 물을 기르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 이곳 십정동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서몇 시간이면 우물을 파낼 수 있어 각 집마다 너도 나도 우물을 파 마을에 10개가 넘는 우물이 생겨 열 우물이라는 이름도 붙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현재 상정초등학교가 위치한 곳 위쪽에 큰 대동우물이 있는데 물의 양이 많고 아무리 추운 날에도 물에서 따뜻한 열이나 열 우물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속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십정동에 있던 열개의 우물 중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우물은 고래우물터와 희락양로원의 우물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소중한 식수를 제공해줬던 우물. 지금은 상수도관의 보급으로 물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의 희뇌락이 담긴 흔적을 잘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요? 삼산동은 부평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부평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평역사 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본래 부평군 서면, 후정리의 지역으로 듀오물 또는 후정동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산동은 신령들이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영성산과 조산, 장수못 등 3개의 작은 산이 둘러싸인 모양의 지형이라 붙은 지역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산은 계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장수못도 산이 아닌 연못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보다는 1924년 부평수리 조합을 설치할 당시 갈산에서 영선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등성이를 뚫고 서부관선수로라는 용수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흙을 파내 재방을 모았었고 이때 파내진 흙을 마을 입구에 쌓아놓아 거대한 흙더미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조산으로 보고 그밖에 영선산과 갈산을 합하여 삼산으로 본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자풀이로 산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산곡동은 산의 형상이 마치 고처럼 되어있는 모습을 따 메꼬지, 메꽃말로도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말을 먹이던 곳으로 유명해 마장으로도 불렸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군이 백마를 타고 자주 다니던 동네라는 뜻으로 하쿠바조, 즉 백마장으로도 불렸으며, 근대에는 백마장으로 변음되어 불리기도 했습니다. 1946년 해방 이후 일본식 지명이었던 백마장이 아닌 삼곡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인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 바로 부평. 부평이라는 이름은 무려 1310년 고려시대부터 유래되었는데요. 부유할 부, 들평, 즉 부유한 땅을 의미하는 뜻으로 고려충신한때 부평부라고 불려진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 인천의 중심지는 부평이 아닌 현계양구, 계산동 일대였는데요. 그러나 구한말에 경인선이 구설되고 현재의 부평역이 건설되면서 부평이 근대적인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세계 최대 규모인 지하상가인 부평 지하상가와 먹거리,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 등 부평은 인천을 대표하는 동네로 변모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환경과 지역특색을 살린 동 이름들이 있는데요. 부평이 시작되는 곳이란 뜻에서 유래된 부계동, 원적산에서 흐르는 합천이 막다는 뜻에서 유래된 청천동, 산 전체가 칙으로 덮여있어 갈산에 비추는 달의 야경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 갈산동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안타까운 과거사들이 얽혀 만들어졌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이름, 한 번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구평을 알려드림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